I can't believe I'm counting down the minutes till it's Tuesday. Another day back on my feet. I'm fighting every minute. 오 멋지게 기발했는데요? 짱, 예쁘다. 더... 이렇게, 이렇게. 민수는 딴 애쓰. 후방을 때리 아, 저는 딴 형태 가지고. 아, 너무 안좋아, 이거. 응. 너무 좋아 <웃음> <진짜. 웃음> 아, 이거 머리 아, 아, 알아요 아, 네. 처음에 머리 는데 그래. 올라가지 않잖아요. 응. 그 뭐지? 불협화물의 이름 뭐든 뭐든. 뭐뭐뭐머드뭐뭐 머드 머 뭐든. 뭐든. 뭐든. 뭐든. 뭐든. 뭐든. 뭐든. 뭐든. 뭐든. 뭐든. 뭐든. 뭐든. 뭐든. 뭐든. 다든 뭐든. 뭐든. 뭐든. 뭐든. 뭐든. 뭐든. 뭐든. 뭐든. 한 번만 더 따라가면 다이경기가 되게 큰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라파게 비해서 아니면. 고파야, <목소리도> 고라파 야. 다어이 아닙다. <웃음> 와! 너 근데 38살 하듯이 야. 야, 30초 난데, 30초 난데. 야너 지금 이지 아, 뭐하는 거야, 티링 오들 네. 감사합니다. 연아 네. 하 죠, 응. 이겨 응. 됩니다. 좋다, 김주찬김주찬 김주찬. 아, 이제 자승현 얘기 들어 준다고 거의 2시쯤에 잤습니다. 제 하지만 얘기가 될 거예요. <목소리> 어 이거 뭐야? 이거 이걸로야이주 뭐야? 는거아니 이거 뭐는거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 그러면 봅니다 다 올라가서 또 언제냐고 보니까시원 질병이더진과질병 80% 더 진다 <웃음>